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크리트아카데미액 엑시아입니다 이번에 인베스트 크리트 아카데미에서 새로 런칭한 IPv 클래스란 인터넷 프로토콜 비디오 클래스의 줄임말로 현재까지 인터넷 강의의 주를 이루었던 일방향 소통 방식 즉 VOD 강의나 아니면 웹페이지에 개식을 그 형태 또는 일방적인 교재를 통한 강의가 아닌 화상 미팅 형식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 강의를 말합니다. IPv 클래스의 장점으로는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수 있고 어, 화면 공유가 가능하며 또 화면 공유한 것을 서로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통해서 원격 조정, 강사가 수강생의 컴퓨터를 그리고 수강생이 강사의 컴퓨터를 직접 조정 함으로써 음, 학업성취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개선할 수 있으며 또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을 직접 동영상으로 남김으로써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듣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음에 볼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학업성취를 좀 극대화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단점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고 어, 컴퓨터만 서로 있으면 강의가 진행하고 또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콩콩님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잘 보이십니까? 네잘 보입니다. 네. 그제 강사의, 강사의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직접 수강생과 공유를 함으로써 대화 형식의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그리기 툴을 통해서 보다 이해가 쉽도록 콩콩님도 그리기 툴을 한번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네, 어, 엑시아님 화면에서 제가 이 그리기 툴을 활용해서 한번 차트에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선을 따라 그리고 네, 네 이렇게 이 연두색은 지금 콩콩님이 직접 딱네 음, 그리기 툴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작도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시도 할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그리고 또 음, 제가 직접 콩콩님에게 제 화면을 공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컨트롤을 리모트 컨트롤 기능인데요 콩콩님께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공유하면 를 콩콩님께서 직접 제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콩콩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이거는 아예 그 원격 조정 네네라고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강생도 이 강사 화면을 그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컨트롤 할 수가 있고 네, 반대의, 반대 경우도, 반대의 경우도 네, 가능하고요. 가능한 거니까 이제 강사께서 네네. 수강생의 차트 작도를 직접 컨트롤 하면서 교육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음, 보시다시피 여기 레코딩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로 이 강의 자료를 남겨놓고 음, 다음에 아니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분들은 추후에 살펴봄으로써 복습의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장점을 결합하고 또 거기에서 네. 원격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러한 부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네, 있는 강의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네이버에 크립토 아카데미를 검색하셔서 나오는 저희 네이버 카페 인베스트 크리토 아카데미 가상화폐 비트코인 분석 카페 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커리큘럼과 신청 방식 그리고 수강료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베스트 크리토 아카데미 엑시아였습니다.